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 앞에서 저희가웹 크롤링에 대해서 정의를 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어, 파이썬을 이용해서 간단한 이제 웹 크롤링이나 그런 사례들을 어, 실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웹 크롤링에 대한 그런 허용 범위에 대해서 우선은 좀더 살펴보고 더 어, 좋은 이런 사례들로 하나씩 하나씩 또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웹크롤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데이터들을 자동화로 가져온다거나 아니면은 그 가져온 정보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이제 파싱을 해가지고 또 하나의 여러 프로그램들로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의할 것은 이 데이터죠 데이터가 다른 그런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그런 저작권이 있는 그런 정보들 그 다음에 영업에 의해서 어, 만들어진 그러한 자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정보들을 함부로 가져와서 사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크로링에 대한 장점들 그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뭔가 데이터를 통계를 낸다거나 이런 여러가지 용도를 우리는 어, 좀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그 크로링 장점 때문에 어, 미래 기술로도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 우리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 서비스, 그 다음에 네이버 검색 서비스, 그런 여러 가지들도 다 크로링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검색어를 어, 이렇게 어,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 트렌드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어,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정보들로 제공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정보에 대한 무단 복제 위험들이 분명히 이제 발생을 하는 것이고, 크로링에 대한 그런 서, 규칙들이 어, 생기게 됐습니다. 크로링이라는 것을 모두 다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는 오픈되어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져와서 사용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는 다 허용들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들을 정말로 허용하고 싶지 않다면은 뒤에서 설명하는 그런 규칙, 규약들에 의해서 이제 표시들을 해줘야 한다. 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약속으로 이렇게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만약 크롤링 자체가 불법이란다고 이제 정의를 한다면은 네이버나 아니면 이제 구글 사이트 그 앞에서 설명했던 아키브.org 라는 사이트 여러가지 사이트들은 다 불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웹페이지에 마다 크롤링을 제한하는 그런 규약들을 여러분들이 표시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들이 그 메인 최상위 사이트에다가 로봇 집 t 테스트 파일이란 것을 이제 어, 생성을 하고 거기에다 허용 범위하고 이제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범위들을 어,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표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크롤링 입장에서는 이 로봇 집 t 테스트 파일이란 것을 확인을 해서 아 여기는 이제 크롤링을 자동봇을 이용해서 크롤링을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알고 이것을 이제 제외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나 구글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로그전 TS 파일들이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잠깐 한좀 보도록 할게요. 정말로 명시가 되어 있는지 어, 확인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글점 어, 하고 최상위에 저희가 그 존재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로그전 TS 파일이라고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파일들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크롤링 쪽에서도 요 로부스턴 TS 파일을 최상위에서 이제 찾아요. 자동으로 찾고요. 항상 모든 그러한 스캔 도구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이러한 크롤링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 쪽에서도 이 로부스점 TS 파일들을 한번 이렇게 참고를 해서 뒤에 이런 서비스들을 크롤링 할 것이냐 아니냐 것인가를 정해 놓는 그런 고문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들을 정의하지 않으면은 어, 이것을 정의했던 말던 그냥 다예 밝혀지는 대로 다크로링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 건데 그랬을 때는 구글이나 네이버 쪽에서도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웹크롤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접근 제어를 위한 하나의 규칙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약속을 해 놓은 어, 그런 파일입니다 그러나 구글 쪽에서도 서비스 제공 의무도 없기 때문에 이 IP들을 예, 차단을 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이트 같은 경우는 1분 동안 동일한 IP에서 뭐 4회 정도를 계속적으로 요청을 한다거나 뭐 API 정보들을 막 무한대로 크롤링을해 가지고 사용하려고 한다거나 이랬을 때는 이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들을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이것을 로봇이 된 tx 파일에다가 내가 접근하지 말라고 분명히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크롤링을 하려고 시도를 한다면 은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이제 불법적인 행위로 좀 판단을 해서 이것을 이제 가봐야겠죠 만약 그쪽에서 소송을 한다면 은 이것이 정말 불법적인 행위로 가져오는 것이냐 아니면 은말 그대로 그런 정상적인 크롤링 행위로 판단할 수 있냐 라고 하게 있지만은 분명히 거기에 규칙에 따라서 차단은 분명히 할수 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고 이런 크롤링 작업들을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로그치단 ts 파일 같은 경우에는 어, 명시되는 것들은 유저 에이전트 그 다음에 언룩그 다음에 디스 언룩 이런 것들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글 사이트에서 가서도 여러분들이 이 설명을 듣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어,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이트에서 유저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브라우저를 통해서 접근을 하면은 그 브라우저의 유저 에이전트 정보들이 있습니다. 찍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바일을 이용해서 접근을 하더라도 모바일도 브라우저를 통해 가지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 모바일에 설치되어 있는 브라우저 정보가 또 서버 쪽에다가 유저 에이전트 정보들이 같이 실려서 이제 찍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정보들이에요 그래서 별 표시로 되면은 모든 유저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어떤 브라우저를 사용하던 그 다음에 어떤 뭐 프로그램들을 사용하던 을 모두 다 접근이 허용하겠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비디오에 그런 디렉토리에 있는 요 정보들은 난크롤링을 하더라도 허용을 하겠다 하지만은 이 XML 파일에 있는 정보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크롤링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겠다. 로봇츠가 그런 것들을 어, 들어온다면은 어, 크롬봇이 크롤링에 대한 봇이 들어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유저 에이전트 모든 거에 대해서 다 디솔로도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선은 크롤링 네가 어떤 것을 이용을 하던 크롤링에 대해서는 나는 다 차단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모든 문서에 대해서 차단하는 것들이 보안적으로 안전하냐 아니면 은 정말 정보를 제공해 주는 않은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들이 장점이다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그냐면 이제 크롤링이라는 것을 구글 쪽에서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회사들 어떤 회사 정보들이 나왔던 제품 정보들 같은 경우가 검색어에 나와서 표시가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이 크롤링을 하지 말라고 다 막아버리면 은 모든 에이전트에 대해서 다 막아버리면은 홍보가 되지가 않겠죠. 정보들을 우리 거 페이지들을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검색어에 노출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안상 뭐 안전할 수는 있겠지만 어느정도 안전할 수 있겠지만 은 그러한 홍보나 마케팅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한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 비즈니스부터 먼저 대여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다 사용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정한 구글, 뭐 구글 검색 엔진 보드기에만 허용되는 것들을 별도로 이렇게 명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 이제 모든 문서 차단 후에 첫 페이지만 또 허가되는 이런 형태들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어, 웹 크롤링, 어떤 로봇들이 이런 것들을 활동하고 있는지를 대표적인 사이트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사이트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사이트로 가시면은 이런 페이지가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UAList c r a w 라고 해서 여기 사이트에 그런 크롤링의 정보들 보스로 현재 동작하고 있는 정보들을 이렇게 쭉 보입니다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그런 크롤링을 이용한 웹사이트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죠 여기에 있는 것만 하더라도 명시된 것만 하더라도 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구글 b o 이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여기 있죠 구글봇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구글봇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은 여기에 관련된 뭐 IP 정보들 그 다음에 이 관련된 정보들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봇 같은 경우에는 예, 엄청난 많은 그런 러어 IP 정보나 그런 정보들을 이용해서 예, 크롤링 하고 있다는 것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는 세계적으로 예, 모든 IP 대역으로 이제 크롤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많이 있겠죠 많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돋봇이라고 하는 요 사이트는 별로 없죠 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대역들만 현재는 사용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나 많은 뭐 봇이 우리 사이트에 접근하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요 사이트를 참고를 해가지고 이제 어떤 특정한 ip에 대해서는 너는 크롤링을 하지마뭐 네트워크에 영향들을 너무나 많이 미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에 어, 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랬을 때는 이러한 정보들을 가지고 어, 차단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특정한 보스에 대해서만 뭐뭐 뭐 차단을 한다거나 얼룩을 시킬 수 있다거나 예,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크로링, 웹크로링에 대한 허용 범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를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 크롤러를 만드시더라도 어, 한번 이것을 가지고 명시를 한번 머리에 잘 어, 숙지를 하시고 예, 진행을 하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